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테탑씨 제목은 하드워크라는 게임이고요. 일단 규칙은 H가 설명을 해줄 건데 간단히 말하면 약간 회사에서 좀 갑질하는 족족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중속이. 이거 이거 좀 이렇게 발음 조심해. 야 조. 아예예 예, 예. 조. 조, 조 족. 소. 예 네.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게임의 목표는 요 승진 점수를 많이 모아서 마지막에 사장이 되면 이깁니다 오, 와그게 괜찮은 점수는... 게임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열심히 하면 사장이 될수 있는 거잖아 어 맞아요 네. 여기서 사장이 되는 방법 승진 점수를 올리는 방법 은 뭐냐면 이거 근데 편집으로 잘 넣을 수 있겠냐 지금까지 한거 카드워크는 기획을 많이 성공해서 성과금을 많이 받고 승진 점수를 많이 얻어 사장이 되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돌아가며 한 번씩 기획을 할수 있으며 각자가 가진 카드를 내므로써 날먹으로 일을 방해할 수도 열심히 일을 하여 무사히 성공하게 도울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카드를 낼 때마다 예산 토큰을 한 개씩 가져가며 예산이 모두 떨어질 시기획의 성공, 실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기획에 성공한다면 직급에 따른 성과금과 승진 점수를 받게 되고 실패 시 아무도 성과금이나 승진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총 승진 점수와 성과금을 합산하여 가장 높은 사람이 사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뭐... 김사원입니다. 아, 아 제가 박인턴입니다. 다들 뭐예뭐 예, 뭐. 안녕하세요 박인턴. 아, 아, 어제 엠즈 사원이다. m z 사원. 예, 뭐. 나는 회사 온 첫날부터 그런 말투는 안 된다고 배웠거든, 박인턴. 어, 김사원님 몇년 차세요? 이제 1년 차지. 왜 나대요, 근데? 왜 나대요? <웃음> 왜 나대? <나더래요? 웃음> 연습 게임이니까 그냥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저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기가 막힌 기획을 들고 왔습니다 저희 화목한 회사 생활을 위해서 네. 모두 다 같이 조돈을 신도록 합시다 잠시만요 2D가 6장이 있는데요 야 횡령한 겁니다 <웃음> 횡령놈왜 엠즈는 다 이런가? 아 귀에 그 에어팟부터 빼세요 저는 에어팟을 껴야지 능률이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귓방맹이를 때려서 에어팟을 아예 박아줄까? 저, 퇴사하겠습니다. 어? <웃음> 잘가. 잘가. <웃음> 빨리 업무 보고나 해보게, 김사원. 제가 사원으로서 사장님의 기획을 평가하자면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자, 다음. 박인턴? 에? 뭘 해야 업무 보고 해보게. 저는... 하겠습니다 제 테만인 것 같습니다 어... 사장님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중간 점검을 저 녀석을 해봐야겠어 저는 조던 사실 너무 신고 싶었습니다 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럼 자 중간 점검을 해야겠구만 박인턴 업무보고 까봐 확실하세요? 응. 까봐 아주 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놓으세요 아... 그러니까 말이야 함부로 의심하고 말이야 확 그냥 아직 200만 원이 남았으니까 그이 부장 또 해보게 업무법 꼭가안 해도 되고 그 휴가 가도 되고 조퇴해도 되고 아어 그럼 조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두 개를 들고 합니까? 그렇지 그렇지. 일단은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꼭 조던을 착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아, 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예예예 예, 예, 예. 자 박인턴 이 녀석 내가 뭘 낼지 궁금하지? 음,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풍경테만을 보낼 거야. 근데 저거 우순데 플러스 0이네 그러니까 꼭지 같은 다, 것만 내는 것만 박인 다쳤어요. <웃음> 다쳤어요. 그럼 집에서 쉬어. 그러면 휴가 갔다 오겠습니다. 어 어. 음. 휴가 하면 한 바퀴 돌 때까지 아무 것도 못 해. 그러면은 뭐라도 낼게요. <웃음> 아 예. 다음. 아 저는 조더니 너무 신고 싶습니다. 아 맞아. 그 예산이 다 떨어져서 자네한테 줄 돈은 없는데 괜찮은가? <웃음> 괜찮습니다. 주인. 오. 오, 오 근데 사장님인데 주인님이라 했습니다. 방금. 아 주인님. 아 그렇구나. 고수진 사. <웃음> 아, 고수진 사. 고수진 마라고한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다 떨어졌으니 한번 업무 보고를 까서몇 점을 받았는지 와우 이 어, 와우 벌써 달선이렇습니다 아, 좋아 사장님 좋아, 접니다. 저아 아, 아니 박인턴 하이틴 도움 아. 와1 마이너스 4점입니다. 아, 이러면 실패. 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 아 그러면은 지금까지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러면 네좀 이런 게임입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예 네. 너무 잘 알았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회사 이름 공모전부터 해볼까요? 돌아가면서 할까요? 네, 네 아, 회사? 네 저희 한주임님은 혹시 이름 어떤 이름 생각하셨나요? 저는 저희 회사 이름 순양 생각했습니다 순양이요? 아 순양? 도움이 아, 됩니까? 아 좋은 이름입니다 순양 저기 연빈님은 어떤.. 아 저는 요즘에 또.. 미쳐야지 뭔가 잘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무르드 미치자 그래서 광수 미칠 꽝의 물수? 오, 오, 좀 어, 미칠 꽝의 치는... 물수에서 광수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는 폐지를 모으는 회사입니다. 일단 폐지를 아, 모아서 재활용을 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회사 이름을 한번 상장폐지 주식회사로. 아, 그래서 저희가 또 폐지를 또 열심히 하드워크하면서 주사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 물소들. <웃음> 물... 물소요? <웃음> 물소들. <웃음> <웃음> 예, 물소들. 빗소리는요또 높이 높이 올라가자는 느낌으로 네. 삼성등자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로얄 스위트 룸에 계신 분이 많아가지고 <웃음> 어허 저 사람 상그 밴... 이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한 표는 못 받겠네요 빗덩어뜨리네 <웃음> 그러면은 <웃음> 이렇게 자기가 좀 마음에 드는 이름이다 하는 거에 좀 플러스 찍죠? 생각보다 박빙인데? 아! 어? 이렇게 되면은 상장패지랑 물소즈에서 다시 한번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상장패지랑 물소즈에서 저는, 저는 물소에 아, 넣어주세요 저는 상패하나요? 저는 물소들이 마음에 드네요. 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그럼 제가 이제 기획서를 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저는 근데 무난하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3팀에서 여러분들 일을 해낼 거라 아... 믿고요. 어, A급 기획서를 가지고 오셨네요, 팀장님. 이 기획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은 여기 보시면 그림에 차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차트 분석을 하자. 아, 저희 뭐 이제 주식 투자입니까? 회사에서? 예, 저희 <웃음> 아, 투자 회사로 좀 바꾸자, 이번에. 아, 투자 회사로 어. 이제 바꾸는 겁니다. 예, 오, 이제 폐지를 줍다가 예산도... 이 폐지가 주식이었다, 사실. <웃음> 저는 열심히 폐지를 줍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저도 그러면 열심히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소들을 위하여. 요소들을 위하여! 위하여! 자 우리 팀장님 첫기획인데 이거 성공해야 되거든요 이거 성과급도 많고 지금 승진 점수도 많고 연인턴?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 저 아, 아, 너무 아파가지고 도체를 조금.. 아하.. 여기서 카드 욕심을.. 아.. 저는 일단은 업무 보고서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그럼 면또 중간 점검 타임인가? 예 그렇습니다 나도 이거 일단 내겠네 오.. 아, 나 오. 이럴 때 열심히 하지 그리고 너네들 다 띵땅 쳤지. 봐봐, 업무 보고를 하셨으면은 중간 점검을 못 하십니다. 그러면 안 하고 <웃음> 오늘 띵땅 쳤지. <웃음> 아, <웃음> 아니 누가요? 누가? 그러니까 누가 띵땅을 친다 고 그러세요? 이 자식. 너야. 어,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깔고 좋겠네 그리고 너야. 아니 두 개로만 를두 개야. 두 개로 만드는 거야? 아, 거야? 아, 두 개만 되는 거야? 아, 중간 점검을 하나까지. 계산이 다 떨어졌습니다. 끝난 건가요? 예, 네. 끝나버렸네. 계산해보시죠. 일단 저부터 생각... 까죠. 아 와, 횡령을 <웃음> 한건 저였습니다. 와우! 어, 3점 벌써. 에이? 저는 열심히 했지만 땀을 많이 흘리는 바람에 <웃음> 실패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웃음> 아니,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와, 근데 진짜 되게 힘들다. 야, 이거 성공하기 어렵네. 아, 그러면 풀자. 300으로 또 1점 올라가네, 빗소리는 그래도. 합바가 있어야 합니다. 합바가 약간... 기획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술 그래, 마시고 하는데요? 지금 저비팀 장님 술 마시고 왔잖아요 지금 합바가 아빠가 아빠가 필요합니다. 안주 찾잖아요아빠가 먼저다. 합바가 아빠가 있어야 이제 물소지또할수 있다. 예? 맞지 맞지. 자네 이 카드 뭔가. 어허, 아, 어허, 어허. 이놈의 자식이 회사에서 지금 횡령을 그 횡령한 돈은 내가 가져가겠네. 아하하하 <웃음> 맞아? 자, 끝났으니까 한번 패드를 까볼까 아, 다태반이야 어? 그래도 플러스 1 점이네. 이런 근데 성공 아니이이 이거 실이이실 점이네. 이거 푸르실 점이네. 이이 일단 아... 기획을 해봤습니다 간식으로 아빠가 부진했지만 포도과자는 어떤가 아니 물소들은 간식 생각밖에 안하나요? 회사 출근해가지고? 아니 회사와서 첫 먹을 생각밖에 안하나요? 오호 지금 인턴 주제에 주임이야 아, 아, 나 주임 아 침땅님 주임은 이름이잖아요 아니 나 지금부터 주임 됐어 아아아 아, 아, 그런가요? 아, 아. 한 주임 주임님아한 주임 주임 한 주임, 주임 주임이야 지금 성공해서 성과금도 한번 받아보자고 한번더 성과금도 받아습니다 저희 마음을 모아서 한번 간식 한번 먹어봅시다 천한 호두과자 까볼까? 이제 나 중간점검도 못하네? 나 <웃음> 맞네? 우리 한 기원 주임 주임님 한 주임 주임이세요? 아 그래. 맞네 한 주임 주임님 예예 예. 한 기원 기원 주임님? 예한 기원 기원 주임 주임님 여기 <웃음> 어디까지 길어졌어요? <웃음> 저는 어이구, 슈퍼 하드워크 와 슈퍼 아이고 슈퍼 하드워크 아이씨, 아이씨. 아이차. 아이차. 자버렸네, 잔다. 아 체들 간다 그래치아 그렇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치 그러면은 성과금을 예 직급 순서대로 예? 인턴이고 아이씨 남안 좋은 일만 <웃음> 아 고생했네 아, 아 아니 고생했네. 아니 우리 인턴들 고생했네 고생했네 음. 음. 아니 씨 아, 저렇게 된다니까 성공은 내가 시켰는데 이 족속이야 <웃음> 계획 예, 한번 해보시게 저는 말이죠 이번 기회한봄 진... 회로다가 저희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그기획 오늘 저녁 <웃음> 아, 저는 저저녁저니까 그럼 저도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요즘에 양식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맛있지요. 저자저저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 저는 저저 아, 대리님 저는 인는 같습니다 저자식이 저는 저는 저 자식이라 지금 우리 대리급에게 지금 아니 정대리 대리님 되게... 요즘에 좀 태만합니다 정대리 대리님 어, 롤도 대리 돌린다는 정대리 는리님 걱정 저는 엄격한 관리에 들어갈 테니 말이야 와대세 장의 카드를 중간 점검하겠네. 다 까보게! 여기부터! 아이씨. 해만. 죄송합니다, 대리님. 100만 원 가져가고, 아이고 100만 원 가져가고 100만 원 가져가고 <웃음> 이 자식들이 일을 제대로 할 생각들이 없구먼. 죄송합니다. 1점! 오, 자, 갑니다. 1권. 으라차차! 우와! 와. 슈퍼 하드워크! 그러면 은다 같이 1점씩 올려주시고요, 승진 점수. 난 이점 올리고 대리 하나. 주임 주임들 주임들 주임들 주임 주임들. 주임, 주임, 주임, 주임, 주임, 주임. 주임. <웃음> 팀장이고요. 저는 예. 바로 이것이 기획이다. 비장의 기획. 우와. 이리즈 기획. 아니 이거 성과금도 장난 아니에요. 어 성과금 장난 아니야. 다들 잘 생각해. 성과금 장난 아님. 아 근데 뭐 올려봤자 내 돈도 아닌데서. 저, 저 잠시 <웃음> 그러면은 좀 말씀드리기 좀 송구스러운데 제가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립니다. <웃음> 너안 돼, 인마 아, 아 축하! <웃음> 축하해. 예, 예. 예. 자, 그럼 하나씩 깝니다. 일단 2D 거부터 까 보겠습니다. 아, 역시 테만을 기획 중단. 아, 아하. 방점이고요. 아하. 아하. 실패 하셨습니다. 기획은. 이 음. 3점 자리가 있다면 아 자 그러면은 이번 기획서는 기획서 1팀이고요 일단은 지금 B라고 하면은 탄생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결혼도 했겠다 이제 우리 회사의 출산율을 어? 높이자 회사의 출산율? 회사의 출산율? 출산율을 높이자고? 예 그리고 C는요 치킨 계란을 품자는 얘긴가? 예 다들 어쨌든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성공합니다 이 기획 사내 연애를 지지하지만 아무도 안 사귄다는 그래. 근데 우리 예. 회사에 여자가 있나? 아, 새로 여자 사원 뽑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맞지 맞지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어, 자이제그 공개해 보자고 자 우리 한거뭐 장부 연주인부터 뽑아보게. 뭐증 이거 보통. 아 보통으로 그냥 하는둥 많는둥 하셨구나 하지만 저는 이 기획의 팀장으로서 으 예, 하드워크! 1점만 채우면 됩니다 1점만 자와 그렇지 3점 3점 3점 오, 오. 성과급 400 추가 어 성공하면 네. 어 이제 3점 3점 3점 좋아요 이거 뭐지 H가 나눠주고 나는 이거 기획자로서 여러분 이거 1점 추가입니다 여기 나 그러면은 음, 과장? 자 그다음 2D 2D 차례 지금 끝난 거 아니야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 요 끝났어. 아, 끝난 어. 거야? 어, 음. 두 바퀴 돌았잖아. 그러면 어, 그러면 6.2 세 명인데? 세 명이 공동 사장인가요, 저희? 그 자본금 적은 사람은 빠지지? 저 어, 200만 원 남아 아, 있습니다. 아, 자본금으로 하면 되겠다. 저 어. 200만 원 남아 있는데요, 여전히? 그러면 우리 둘이 이렇게 CEO, CFO 해 가지고 딱 하면 되겠네 짜져. 아, 퇴사할 준비를 해야지.